레프팅용 보트가 뒤집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8조정-36호 다시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강물에서 급류에 보트가 뒤집히면서 실종되었고 며칠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의원회의 판단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제2호 제1호에서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선박, 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교통기관을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궤도를 이동하는 것과 지상을 이동하는 것, 공중과 수중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누어 예시하고 있는 사실 위 피보험자의 사망은 위 분류표상 수중이나 수로를 이동하는 보트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위의 사고라 할 것입니다. 보통 보험 약관의 해석은 당해 약관이 적용되는 고객 중에서 평균적 고객의 합리적 이해 가능성 기준으로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위 분류표상 교통기관 탑승 중 입은 불의의 사고라면 하그 탑승 목적 등을 묻지 않고 교통해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기관이 그 이용 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위분류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교통기관을 실제적으로 해석해 볼때 교통기관의 정의나 범위는 다이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오히려 위분류표 제2호 다목의 요트나 모터보트, 보트는 그 주된 목적이나 기능이 레저용이나 레크레이션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즉 요트, 모터보트, 보트가 레저용이나 레크레이션용임에도 약관에 담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와 유사한 레프팅 보트도 담보 대상이 됩니다. 위 면책 사유를 제외한 교통기관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사고는 위각 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